대구 아파트 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치솟았다. 아파트 가격이 30%까지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대구에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 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또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규제지역 전국 아파트 폭락 예고 최악의 상황.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아파트 못 산다. 정보전에 총력을 다해라.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전세의 동반 하락세가 심화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을 폈음에도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던 대구였지만 물량 공세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2주 새 5천만원 낮춰도 안 나간다. 대구 아파트 급반전. 이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지난달 넷째 주까지 누적 1.90% 하락했다. 작년 11월 넷째 주부터 24주 연속 내림세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작년 12월 넷째 주 이후 19주째 떨어졌다. 올해 전세값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1.94%다. 이런 동반 하락세는 작년 이맘때 대구 부동산 시장에선 상상하기 어려웠다. 작년 같은 기간 1에서 4월 누적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5.96% 올랐고 전세값도 4.58%나 치솟았다. 2020년 12월 정부가 대구 달성군 등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직후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하지만 올들어선 금매가 쏟아질 정도로 상황이 반전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s k 케이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억 5천만원에 손박김했다 올초 거래가격 13억 3천만원 대비 2억원 가까이 떨어졌고 최고가 14억 5천만원 2020년 12월보다 3억원 내린 가격이다. 범어동 비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2주 전보다 호가를 5천만원 이상 낮췄다. 며, 그래도 매수 문의는 거의 없다. 고 말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전세 최고가가 5억 2천만원 작년 3월에 달했던 대구 중구대봉동 센트로펠리스 전용 80년 올드로 보증금이 1억원 이상 하락한 3억 5천만 4억 2천만원대의 계약이 이뤄졌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대폭 늘어난 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에 따르면 2019년 대구 입주 물량은 7,483가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 1만 3,660가구, 2021년 1만 6,904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3년 전 7,483가구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1 9,81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엔 1997년 2 8,900가구 후 최대 물량인 3만 3 3,300여 가구가 쏟아진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란 신호가 작동하면서 부동산 규제 의미가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구는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등을 적용받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여전히 묶여있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셋값 상승률이 제한받지만 전셋값을 올리기는커녕 임차인 찾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구 지역은 부동산 매수 심리지수가 매주 더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어 전셋값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동반하락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대구와 대전을 중심으로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2일 진단했다. 또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날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대부분 시도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가운데 대구와 대전을 중심으로 지방 5대 광역시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판단했다.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4% 전분기에서 0.05%로 내려갔으며 대구 마이너스 0.9%와 대전 마이너스 0.3%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타이파스트. 대구의 경우 매매가격이 올해 1월 전월보다 0.2% 하락한 이후 2월 0.28%, 3월 0.43%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충북과 전북 등은 대체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세종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6% 감소한 13만 8천호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근 경기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대구와 대전 등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대구 4,000호와 대전 3 3 0 0호의 거래가 둔화되면서 전년 동기 4만 6,000호 대비 47.7% 감소한 2 4,000호를 기록했다. 기타 지방의 경우 충북과 경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 거래가 감소해 전년 동기 9만호 대비 31.2% 감소한 6만 2,000호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했으나 대구를 중심으로 전분기 1.1%보다 낮은 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는 전분기 0.2% 증가에서 마이너스 1.0%의 감소로 전환됐다. 다만 지방 5대 광역시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신규 입주물량 비중은 39.7%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2021년 2분기 1,300호, 3분기 4,300호, 4분기 7,600호, 2022년 1분기 5,700호 등으로 집계됐다. KDI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1분기 주택매매 임대시장이 작년 4분기에 이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다. 며,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 전세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는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은 5년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당분간 수요 측면의 추가적 상방 압력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향후 전세가격 방향이 매매가격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분석했다.